안녕하세요 캐슬 고양이예요 오늘은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울타리 너머에 저기 보이시면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있죠 그 뒤에 어, 상자같이 생긴 판자집이 있잖아요 그 집들이 바로 고양이가 살고 있는 집들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 뭐예요 저렇게 위에 날아가지 말라고 돌멩이도 얹어 놓고 아주 잘 지어진 집 같았어요. 근데 이 집들이요,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.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. 여기 울타리 너머에 보시면 또 이쪽에도 집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울타리 너머에 집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. 여기도 있고요. 또 저기도 있고요. 이 집들은 바로 캐슬 아파트 주민들이 이 집을 하나 하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. 정말 대단하죠. 그래서 고양이들이 다 여기서 지내나 봐요.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비 맞지 말라고 박스 위에 비닐도 쌓여있고요. 그리고 날아가지 말라고 저렇게 벽돌도 위에 얹어져 있어요. 아까 그 고양이가 바로 앞에 있네요. 졸린가봐요. 이 고양이는 몸집이 커서 그런지 밖으로 나오는 걸잘 못봤어요. 아주 가끔만 보이는 고양이거든요. 근데 저렇게 집 앞에 딱 버티고 있네요. 저 고양이는 흰색도 있고, 검정색도 있고, 갈색도 있고 세 가지 색깔이 알록달록해요. 우리 작은 고양이들이 어디 있나 한번 가볼까요? 역시나 제일 높은 곳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. 우리 친구들 너무 귀엽죠? 하나, 둘, 셋, 넷. 허, 저 뒤에 검정 고양이도 한 마리, 다섯 마리가 또 모여있는 것 같아요. 자리를 바꿨다가 하네요. 한 마리가 더 있나요? 여섯 마리가 있나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마리 같은데 여기 밑에 또 검은 고양이가 있는 건지 몸이 이렇게 긴 건지 잘 모르겠네요. 너무 귀여워요. 이 고양이들은 마치 가족처럼 항상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낮잠을 자곤 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민들이 고양이 사료를 주곤 한답니다. 좀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 볼게요. 뒷부분이 꼬리인가봐요 그러면은 다섯 마리가 많네요 너무 귀여운 고양이들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그랬더니 앵두가 마치 일광욕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햇빛을 받으며 몸을 단장하고 있어요 앵두는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일광욕을 즐기는데요 마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좀봐 나를 좀봐줘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티게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너무 예쁘게 앉아 있네요 뒷모습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동그란 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몸 단장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고양이들이 높은 곳을 좋아해서 그런지 항상 저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가까이 가서 앵두를 많이 만지곤 한답니다 오늘은 저녁때도 나와봤어요 역시나 저녁에도 우리 고양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<웃음> 낮에는 낮잠을 많이 자더니 저녁이 돼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한꺼번에 이렇게 세 마리가 움직이는 건 정말 간혹 보게 돼요. 낮에는 주로 낮잠을 많이 자거든요. 우리 고양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예쁘게 앉아있네요.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?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요. 몸을 동그랗게 움크리고 바닥에 납작 붙어있어요. 움직이지 않네요